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라고 남자가 말했다면 그건 어떤 심리에서 말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누가 봐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남자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솔직히 나는 내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제일 멋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사실 나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내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내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하는 게 귀찮아서 또는 나한테 어떤 걸 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작업 멘트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신중하지 못하게 생각 없이 뱉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떨어지겠죠 하지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그건 분명히 내 남자가 나에 대한 콩깍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남자들도 요 여자들처럼 객관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알아요. 오히려 여성들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면이 강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객관성을 들이미는 남자 때문에 열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너무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서 나에게 맞추기 위함이든 여자인 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본 여자 중에는 가장 예쁘다고 말하는 것이든 혹은 내가 그리 예쁘지는 않은 편이라서 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든 어떠한 경우든 그런 말을 하는 남자의 마음에는요 내 여자에 대한 애착과 만족감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 말을 할때야 내가 정말 그렇게 예쁜 걸까? 하고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할 필요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 말에는 사실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여자들의 언어를 남자가 잘못 알아 듣는 것처럼 남자들도 그렇게 자신들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는 말 속에는요. 나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난 지금 네가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닭살 멘트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네가 너무 좋아. 이런 뜻이 담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이런 멘트를 하지는 않거든요. 연애 초기에 너무 좋아서 죽겠어도 이런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또 연애 초기에는 종종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남자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 남자로부터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남자가 나를 과거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듣고 있다면 이 남자에게 나는 여전히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가 아직도 나에 대한 애정이 뜨거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리 마음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도 이런 말을 못하는 남자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수 있는 남자라도 남자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불만 사항들이 있었을 때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와 약간의 기싸움이 있거나 나에게 완전히 미쳐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남자가 이런 말들을 해오고 있다면 내 남자는요, 나에게 미쳐있는 중이에요. 나에게 아주 큰 만족을 얻고 있다는 중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처럼 해오던 방식으로 남자를 잘 대해주면 될 거고요. 만약에 예전에는 이런 말을 종종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면 그냥 단순히 서운해서 그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애정이 좀 식은 걸까?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나는 네가 제일 예뻐 라는 이 말은요 사실보다는 약간은 거짓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거짓말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냉철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말을 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럼에도 내 남자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면 그건 그가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담긴 거니까 그 기분을 있는 그대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